표준 FM 92.7, 102.5MHz. 원주문화방송입니다. HLSBS FM. 레이오너 경수진입니다. 레이, 실용성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? 이제 레이 그래비티로 골드한 매력까지 느껴보세요. 더뉴 기아 레이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. <놀람>